무슨 상황이냐면 룸서비스 시켰습니다 솔직히 스카이다이빙 하고 와서 매우 허기진데 다음 스케줄을 또 스티투어라서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좀체력도 비축하고 시간도 아낄 겸해서 룸서비스 시켰고요 오늘 조식 먹고 아 이거 룸서비스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조식 컨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룸서비스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너네 모자래? 이랬더니 스테이크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피칼 스플라이스라는 먹테일 하나 시켰고요 이거 먹고 좀 쉬다가 이다가 시티투어 하면서 라군이랑 나이트마켓이랑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금강산도, 아, 태안즈도 식후경 오늘도 룸서비스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태현즈 와서 처음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맞아 먹고 폐 살짝 위험력 질 때쯤에 라군 들리고 시의 시 t 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와우. 자, 그럼 지금까지에 대해서 캐언지에 대한 그냥 한줄평 레저의 천국이다. 제가 느꼈던 건 그냥 레저 스포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뷰와 이 레저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범접불가한 그런 퀄리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렌트카가 없더라도 또 앞까지 픽업을 하러 오고 픽업을 해다 주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적인 뭐좀 부담감이라든가 레저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든가 어떤 거 하나 하셔도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케언즈를 오신다는 컷만으로 그때부터 그냥 한두 개씩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여행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캬원지 사실 뭐 시티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으나 사실 뭐 별게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거리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제 그 저녁 먹었던 분들이랑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고기 먹는다는데 빠질 수 없으니까 거기도 좀 나름 맛도 좋고 좀 유명한 데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라군 가려고 해서 일정에 겹치는 관계로 조인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BWS라 써지고 제가 막 맥주 한, 하나 사고 되게 좋아했던 데 있잖아요 여기랑 저기 풀먼이거든요 풀먼 풀만? 제가 묵고 있는 숙소 풀먼에서 여기서 걸어와서 만나는 데가 여기야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 메인 스트릿에 뭐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라곤입니다 저기 끝에 보면 바다도 보이죠 바다 수영장 나름 모래사장도 있네요 Welcome to the 어, 저기 선상파티 하고 있어 약간 바람 덜 나는 같긴 한데 그럼 전 들어가서 아마 이 식당인 것 같은데 음식 나올 때랑 이럴 때또 뵐게요 와우 워터바인 그릴 저녁 먹으러 왔고요 여기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추천해 주던 곳이었는데 사실 뭐 폭립 뭐 먹겠어 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먹을 기회가 돼서 왔고요 한국 앞에 요트들 이렇게 떠 있는 데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뷰도 진짜 좋고 여기서 저녁을 오늘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베 아, 새로 만났습니다 와우 밤에 라군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밤에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다 보니까 저기 막 이렇게 펍들도 있고 저기 진짜 예쁜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솔트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바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내가 오늘 분량이 부족했습니다 저기 갔어 진짜 그 솔트하우스 치셔서 그 옆에 바 한번 가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깡패 이렇게만 보면 약간 해운대 느낌이야 여기지 이렇게 여기 바지 젖는거아니겠어요 생각보다 깊이가 좀 있네요 들어가다 보니까 밤에 라군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조명들이나 이런 게 그리고 어떻게 리뷰에서 봤었는데 수영장 물도 되게 좀 탁하고 더럽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되게 지금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깨끗합니다 그래요, 그냥. 아, 155. 그렇네, 155. 맥시멈 155. 저는 여기서 와 옷을 준비해 오진 않아서 뭐깊 깊게, 깊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둘러보다가 갈게요. 와우. 이제 숙소에 돌아왔고요. 숙소에 올라가려다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그냥 바에서 간단하게 언더락으로 한 시간만 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행 총평을 해볼게요. 일단 조식부터 눈 서비스까지 불만 호텔. 아, 합 합격이라기보다 정말 만족스럽고요 수영장도 깔끔했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말할 것도 없죠 어, 고소공포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소공포증이 좀 있으시더라도 뛰어내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스카이다이빙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주변에서 떨어지면서 보는 그 케언즈의 풍경은 진짜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다른 두 분이랑 같이 밥 먹었던 데 있잖아요 워터바 앤 그릴 스테이크하우스 여기 폭립이 진짜 맛있었고 매쉬포테이토 진짜 맛있었고요 폰 링균! 폰 링균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세 가지... 폭립 그, 꼭 드시고 혹시 뭐, 뭐 하나 더 시키신다고 하신다면 은 그냥 폰 링균이 하나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 분위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낼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는 그런 거에 비하면 가격도 맛도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먹은 거 중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먹은 음식 중에선 제일 만족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라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발만 당국이 했었지만. 갔던 사람 얘기나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라군을 가실 거면 5시나 6시 이후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세 번째 날에 이렇게 마무리 싣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날 내일 간단한 영상으로 케언즈 여행을 마무리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